유지조각이 되었네요. 정말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눈물만 납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그저 착실하게 일하며 쪼달리고 힘들어도 한푼두푼 푼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 왔습니다. 밤에 일해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밤새 일하고 낮에 자는 낮과 밤이 바뀌어 생활해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이곳 저곳을 알아보았으나 어려운 불경기에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일자리를 계속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땐 너무 반가웠고 좋았는데 그게 거기서 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랑 소주 한잔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문득 저한테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작전주를 하고 있는데 동참하면 스무배까지 먹을 수 있으니 무조건 자기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정 수익 달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란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식이란 단어만 들었지 솔직히 주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제안은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간 저한테는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욕심부리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현란한 말솜씨로 저를 꼬셨고 저는 그 친구 말대로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고 스무배 되면 저 중학교 때부터 홀로 키우며 고생하던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조그만한 해장국 식당을 차려주고 나도 장사 좀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에 따라 증권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그동안 부은 적금을 깨니 3천만원이 조금 넘더군요. 처음 그 3천만원으로 그 친구가 알려준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처음 약간 오르더니 그 뒤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길래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 걱정 말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연락을 다시 하니 작전 중이다 개미 떨구니깐 이럴 때 추가 매수해야 한다 빨리 추가 매수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정말인 줄 알고 다른 계좌를 개설해서 천만원 짜리 마지막 적금마저 해약하고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회사명을 바꾸고 작전 시작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이 돼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크게 떨구고 가니깐 전혀 걱정 말고 더 추가 매수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추가 매수하면 더 크게 수익 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혹시나 해서 말했습니다 돈 불려서 줄 테니 혹시 돈좀 있냐고 하니깐 어머니께서 국민은행의 노후자금으로 든 보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거 해약하고 그돈 불려서 내가 어머니 해장국집 차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험을 해약하고 친한 친구 몇몇 한대 돈을 빌려서 다시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수 후그 친구한테 연락하니 정말 잘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걱정 말라는 겁니다 저는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거꾸로 내려만 가고 또 내려만 가고 회사 사명을 또 바꾸고 감자하고 주가는 또 내려가고 그 친구는 계속 저를 안심시키고 곧 오른다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손해보면 본인이 책임져 준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니 어느덧 마이너스 70%가 넘었더군요.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 친구는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이너스 90% 그리고 천청병력 같은 상장 폐지 공시가 뜨고 마이너스 100%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절매란 것도 모르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만 알고 들고 있었는데 어제부로 완전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그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낮밤 바뀌며 잠못 자고 힘들게 모은 내돈한 푼도 못 써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 그 돈으로 효도 좀시켜드릴걸또 어머니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마저 손대서 다 날리고 어머니 볼 면목이 없습니다 돈 빌려줬던 친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나요 솔직히 자살하려고도 몇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린 불쌍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어머니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지금 심정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잠도 편히 못 잡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온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루의 절반을 눈물로 보냅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를 이렇게 만든 주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저의 최후의 자금은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작다면 무지 작은 돈이지만 정말 어렵사리 한푼두푼 푼 모은 돈입니다. 주식 고수님들 또는 지켜보는 세력님들이 정말 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너무 비참하지만 이런 식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네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겠죠? 효 어느 하수의 이야기. 이것은 누군가에게 충고나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생각을 적는 것이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공부를 십수년 이상 하면 100명 중에 40등 정도 할 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 공부를 하였고 미국 선물 자격증 1위와 모의 대회 2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단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실력도 안 되고 위험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20에서 30억 정도 사설로 받아서 선물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 또한 5천만원 정도 주식 투자를 받았으나 제 스스로 실력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실력이 안 되어 못한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나면 반반의 조건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깡통은 한 번도 차본 적은 없으며 또한 대박 한번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은 몇 가지 있고 또한 실력이 부족하기에 그렇겠지요. 저는 지금도 하수이며 평생 하수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용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전문가라는 용어를 칭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의 열솜가락 간에 들면 저는 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라고 혼탁합니다 현재 전문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라는 저는 누군가를 능가하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평생 공부한다라는 자세로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다른 이보다 좀더 노력하려고 애쓰는 개미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면서 영어사전을 자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병 11사단 공병대를 제대했습니다 군용폭파의 정의는 아군의 공격시 적의 기동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방어 시 적의 공격을 저지 지연시키는 것이 군용폭파의 정의입니다 군대가는 다음날부터 영어사전을 외웠습니다 한 장씩 몰래 뜯어서 훈련소에서 20에서 30킬로 행군할 때 쉬는 시간 10분을 주면 그때 영어사전을 몰래 꺼내서 외웠습니다. 취침 들면 몰래 침낭 안에서 기상전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경계근무선 후 이렇게 외우다 보니 천페이지 영어사전을 다섯 권을 외웠고 제대 후 서점에 있는 버케뷸러리 3만 3천 단어책을 서점에서 보았고 사실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전 천페이지 중에 단어 어떤 것을 말해도 많이 틀리면 다섯 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배우려고 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었을 뿐 영어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저는 2년간 다양한 책을 읽었으며 천권 이상의 책을 읽었었고 책만 읽다 보니 몸무게가 빠져 병무청 신체검사 시4 9킬로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현역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팔굽혀펴기를 10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가기 몇달 전부터 매일 팔굽혀펴기를 했으며 군대에서는 체력이 안 되어 고참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였습니다. 공병대 특성도 있고 공병대는 훈련이 없을 시에 작업을 하는 데 이때 체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작업하다가 두번 정도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도 경장 이상이 안 되면 운동을 못하기에 몰래 몰래 화장실에서 89표표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에 10번 하던 89표, 펴기는 한 번에 50번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50회씩 20번을 하면 1000개가 됩니다. 저는 하루에 3-4000개를 하였습니다. 군대 제대 후 89표표기 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저 또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89표표기 기록은 165개였습니다. 그러면서 팔굽혀펴기는 매일 하였고 매일 영어사전은 하루에 50페이지씩 외웠습니다. 어느 날 팔굽혀펴기는 접고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였고 영어사전은 48번을 더 외운 후 접었습니다. 영어회화로 전환하고자 영어회화 실력은 지금도 안 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물한 살때 읽었던 모노의 구절 중에 평생 할수 있는 일한 가지 정신적인 취미 한 가지 육체적인 취미 한 가지를 하면 행복하다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단한 번도 쉬어 본 적은 없습니다 책은 3천 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저만의 만족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설사 무언가 잘 안돼 무너지더라도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두 제가 못난 탓이겠거니 생각합니다. 무너지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겠죠. 수없이 많이 힘든 분들도 있고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무너지면 조용히 사라지겠죠. 저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묵묵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고자 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도 힘내시기를 바라며 저는 주식을 잘하게 되면 저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주식은 저의 수단이기에 사실 돈 욕심도 크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못살 정도로 열심히 노력은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세력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읽는 것이겠죠. 쓰다 보니, 잘난 척처럼 보이나 그리 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며, 하고자 하는 말은 다양한 취미도 갖고자 노력하면, 삶이라는 무게가 좀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력에게도 자식과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민하겠죠. 역할 필요도 없으며,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들보다, 노력을 안해서 그런 거겠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덜 후회되는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자 적고 갑니다.